안녕하세요 임재화동행입니다 특별히 삶에서 너무 지치고 힘든 분들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가득한 분들 정말 자살하고 싶을 만큼 힘든 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다 듣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힘이 생기실 거고 샘솟는 듯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실 거라고 믿어요 제가 낭독을 할게요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십니까 어찌하여 환난때에 숨으십니까 악인들이 우쭐거리며 가난한 자를 다그치니 그들로 자기가 꾸민 계교에 걸려들게 하소서. 악인은 자기 마음의 탐욕으로 우쭐거리고 리익을 쫓는 탐욕꾼들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악인이 거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찾아내지 못하신다 하니 그의 모든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의 행로는 모든 경우에 형통하나 당신의 심판은 너무 높아서 그의 눈길 밖에 있으니 그가 그 심판을 비웃으며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요동치 않고 대대로 역경을 만나지도 않으리라 합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기만과 협박이 가득하고 그의 혀 밑에는 비행과 악행이 있습니다. 그가 마을에 매복해 있다가 은밀한 곳에서 선량한 자들을 죽이고 그의 눈은 가난한 자를 엿봅니다.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처럼 그가 힘없는 자를 덮치려고 숨어 있다가 그물을 쳐서 붙잡으니 그가 굽풀이고 엎드릴 때에 힘없는 자들이 그의 위세에 쓰러집니다. 그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숨기셨으니 그가 결코 그것을 보시지 않으리라 합니다. 여호와의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당신의 손을 드소서 억눌린 자들을 잊지 마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거부하며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실 것이다 합니까? 그러나 당신은 보고 계십니다. 참으로 당신께서 괴로움과 슬픔을 지켜보시고 손수 그것을 처리하심에 약한 자들이 당신께 몸을 맡기니 당신은 고아를 돕는 분이십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행악자의 악을 찾아낼 것이 없을 때까지 샅샅이 찾으소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임금이시니 나라들이 그의 손에 멸망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온유한 자들의 소원을 들으소서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당신의 귀를 기울여 고아와 억눌린 자를 정의로 도우시며 땅에서 난 자들이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어떻게 너희가 나에게 말하기를 새처럼 산으로 도망치라 하느냐 보라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주례에 먹여 마음이 정직한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한다. 기반이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그의 하늘 보좌에서 굽어보시되 그 눈으로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 여호와는 의인과 악인을 검증하시고 학대를 즐기는 자를 미워하신다. 악인에게는 그가 숯불과 류왕비를 내리실 것이니 그들의 잔의 분깃은 태우는 바람이 되리라. 여호와는 의로우심으로 의로운 행실을 사랑하시니 정직한 자들이 그의 얼굴을 베리라.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제 경건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성실한 자는 인간 세계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을 품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첨하는 모든 입술과 뽐내는 혀를 끊으시리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누가 우리의 상전이냐 함이라. 가난한 자는 압제당하고 궁핍한 자는 탄식하니 내가 이제 일어나리라. 이는 여호와의 이르십니다. 내가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곳에 두리라. 여호와의 약속들은 순전하니 흙도가니에서 일곱 번 단련된 은희로다. 여호와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세대에서 항상 지키소서. 악인들이 도처에서 활보하니 비루한 것이 인생 중에서 높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언제까지 당신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심령이 고통스럽고 온종일 내 마음이 슬퍼야 합니까? 언제까지 나의 원수가 나를 누르고 기뻐 뛰어야 합니까? 여와 나의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고 응답하소서 내 눈을 밝히소서 아니면 내가 죽음의 잠을 잠으로 나의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나의 숙적들은 내가 흔들림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인의를 줄고 신뢰하였으니 나의 심령이 당신의 구원을 기뻐하게 하소서 나는 오직 여호와께 노래하리니 이는 그가 나를 융숭하게 대하셨습니라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어리석어서 역겨운 짓을 일삼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간들을 굽어보시며 지혜로운 자, 곧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살피시나 그들이 모두 빛나가 한결같이 완고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내 백성을 떡 먹듯이 먹어치우면서 여호를 와 부르지 않으니 그들에겐 지식이 없느냐. 그러나 그들이 두려움에 눌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의로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좌절시키나 여호와는 그의 피난 처시다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복락을 회복시키시면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 하나님께서 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이렇게 기뻐하고 즐겁게 하신다고 하시네요.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주말 어, 예배 잘들리시고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